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안 웃을 거야 오늘은 많이들 요청주신 여름 가성비템 추천 편인데요 여름을 준비하다 보면 어차피 여름에 땀 많이 날거한 시즌 입을 거 가성비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가성비 제품 또한 실물을 보고 추천드려야 돼서 수아래 전 제품을 받아보고 거기서 추천드릴 만한 제품들로 추려봤습니다 이미 가성비인 수아래지만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한번더 휘뚜루 난한 눈만 빼 자,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의 지갑 지킴이, 추천 템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 수아래에서는 가성비 니트류들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면 좋을 라운드넥 니트와 카라 니트 수아래에서 두 제품 모두 나오는데 원사 차이가 좀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우선 티셔츠 같은 라운드 쿨 니트 레이온 폴리 소재로 촉촉하면서 부들부들 살에 닿는 느낌이 시원하고 찰랑하면서 얇은 원사로 두께감은 얇아서 찌툭 튀는 셀프케어 해주시는 거 아시죠? 왕 깔끔 소매 밑단 립자임 들어가지고요 밑단 조임 적당해서 너이 변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제품 티셔츠처럼 캐주얼하게 활용해주셔도 예쁘고요 하지만 니트라는 그 느낌 때문에 티셔츠보단 조금 깔끔하게 좀더 단정한 무드를 연출해줘서 좋을 것 같네요 8가지 컬러웨이로 제가 예쁘게 봤던 컬러웨이는 무난 활용도 좋을 블랙 네이비 그리고 내추럴한 무드로 보스턴 카키와 포인트로 핑크 추천드려볼게요 그래도 이왕 니트 입으신 거좀더 깔끔한 느낌으로 카라 하프 니트도 있죠 린넨 마이크 이름대로 매트한 터치감의 원사를 사용해줬지만 얇은 원소로 살에 닿는 느낌이 시원하고 부들부들 쾌적하더라고요 이 제품 마찬가지로 얇은 편이기 때문에 찌투티는 알아서 셀프 케어 부탁드릴게요 소매 밑단 립 있고, 밑단 있고 적당히 조여져서 너희 연출 가능 오픈 카라 형식으로 좀 소심하게 들어가줘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포멀한 느낌을 연출하는 코디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데님 반바지 등과 매칭해서 좀 캐주얼하게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아홉 가지 컬러웨이로 제 개인적인 추천은 화사한 남친룩으로 좀 밝은 컬러웨이를 추천드려볼게요 두 제품 사이즈 체크를 위해 저희 모델들이 입고 있는 사이즈별 피팅감 보여드립니다 g o c k e r s 다음은 스트라이프 카라 쿨 니트입니다 여름 시즌에 계속 무지만 입을 거야? 안 돼! 스트라이프도 입자 라운드넨 니트랑 같은 원사로 촉촉 부드러우면서 찰랑이고 얇아요 니플 케어는 셀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소매 밑단 립처리 되어 있고 밑단 너입 연출 가능하십니다 여름 스트라이프는 마린룩 연출을 해주시면서 클래식하니까 너무 영하지 않지만 또 포착한 느낌을 그래서 이 스트라이프는 카라 형식이기 때문에 단정한 룩에 얹어둬도 살짝 경쾌한 무드를 줄수 있고요 아니면 이왕 스트라이프 입을 거뻣딱하게 입어버리자 음,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네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 네이비, 화이트는 워낙 클래식한 컬러 조합이고 브라운은 조금 특별하네요 저희 모델들 착용샷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스. 다음은 보트넥 슬리브 쿨 니트입니다 운동하신 분들 혹은 섹시, 퇴팸미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야 아크릴 나일론 혼방 원사로 매트한 원사이기 때문에 좀 쾌적한 터치감과 얇은 두께감으로 여름까지 소매 걷어가지고 완전 가능 얇은 두께감이라고 표현했지만 짜임 자체가 립 짜임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툭티는 가려지더라고요 밑단 소매도 굉장히 깔끔하게 탁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루즈하면서 몸에 착착 감겨주고 운동하신 분들 요런 거 입어주면 운동자랑 그냥 옷 입고도 가능 그거 아시죠? 그냥 보일랑말랑한게더 어? 나 너무 이모 같았 어? 맞지. 넥라인 또한 보트넥으로 살짝 파여주는데 이게 보일랑말랑 여기다가. 아, 참 아, 보일랑말랑이래. 나변들 같아. 맞지. 넥라인도 보트넥으로 적당히 파여줘가지고, 여기다가 또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딱 해주면, 아, 너무 예뻐. 그래서 이 제품은 심플한 코디로 가주시면, 보트넥 때문에 감성은 더 넉넉이 되고요. 혹은 넥라인 자체가 루즈해지니까 좀더 리조트룩, 요런 걸로 해서 청량미 넘치게 시원하게 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 아이보리 딱 깔끔 섹시하게, 네이비 블루는 청량미 넘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 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커트 <목소리> 이제부터는 휘뚤마뚤 입기 좋을 바지류도 준비를 했어요 여름 전투바지로 입기 좋을 린넨 라이크 밴딩 팬츠입니다 얇은 코튼 소재로 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고 허리 밴딩으로 어따 편안하다잉 세미 와이드 루즈 테이퍼드 두 가지 실루엣으로 나와서 요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네요 세미 와이드는 살짝 기장감이 있는 느낌으로 좀 깔끔하게 캐주얼하게 왔다 갔다 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루즈 테이퍼드 핏은 딱 깔끔하게 네 가지 활용도 좋을 컬러웨이로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 가격이 진짜 좋아요 한 시즌 입기 딱 좋아 저희 모델들 두 바지 착용샷 보시면서 사이즈 감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편안한 밴딩 팬츠 데님 버전도 있다 여름 시즌에 데님 힌트는 국룰 조합이잖아 근데 또 데님은 뭔가 탄탄하고 덥고 얘는 아니야 헛담로인 나도 가능해 린넨코튼 논방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얇은 원단감 저 진짜 앉았다 일어나기 좀 무섭거든요 허벅지 땀이 약간 오줌 싼것 같아 와이드 핏으로 적당히 유지하면서 툭 떨어지는 실루엣 그리고 허리는 밴딩 처리까지 오늘 추천드린 니트일과 매치하면 딱이다 그지세 가지 컬러웨이로 개인적으로 너무 더워 보이지 않도록 라이트 블루, 딥 블루 예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들 착용샷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커스 마지막 한발 남았다 반바지도 준비했죠 그런데 좀더 갬성있게 팔 슈트 반바지 코튼 린넨 홈방으로 부드러운 터칭감에 야들야들 철랑이면서 얇은 두께 가면서 편하게 휘뚜마뚜 입기 좋아요 앞쪽 턱 잡혀주고 허벅지 쪽 다트 디테일이 입체적인 실루엣을 만들어주면서 적당히 롱한 기장감으로 트렌디합니다 벨티드 스타일로 허리 사이즈 애매해도 괜찮아 겸매 입으면 돼 요런 갬성 반바지는 반팔 셔츠 긴팔 니트 반팔 니트 다양하게 활용해도 됩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반바지라서 이건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착용사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수아레와 함께한 가성비 추천템을 보여드렸는데요 상하이 구매에도 가격이 괜찮았고 특히나 이 니트류들은 투팩으로 이렇게 따로 살 수도 있고 같은 것 다른 컬러 해놓면 이렇게 할인가가 좀더 좋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학생분들 여름에 꼭큰돈안 쓰셔도 됩니다 자 추천 제품들 또한 입어보셔야겠죠? 오늘 추천 제품들 다양하게 이벤트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상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엔 또 이모가 가성비템들 짜르락 한눈만 뚜껍해서 데려올게 자 그럼 안녕 여름아 오지만 하시고 허벅지 미쳤다 만져보실 아 진짜 약간 오줌 싼것같아어씨 <웃음> 이거 진짜 싼것 같은데.